나국줄 좋아해. 애지야, 그만 먹어. 애지야. 너꼭자만 먹으면 어떻게? <웃음> 제일 맞는 거 같아. 풍... 이게 사람마다 틀리잖아. 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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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거 기다려! 아빠 해줄게! 응!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잘라서 또 안돼 안돼! 앉아! 중지야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안 안줄거야! 안줄거야! 안돼! 기다려! 기다려! 일단 하트! 어? 안돼 앉아. 앉아 빨리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너 안준다 그냥 빨리 <웃음> 하트 <웃음> 맞지? 쩐다 자 하트 모양 나왔어 하트 모양 중지 하트 기다려 앉어 앉어 앉어 앉어 중지 앉어 오케이 중지 자, 다음은 에지 알았어 자, 다이아몬드 에지는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맞지? 이건 에지 플레이트 에지 애지. 에지야 에지 애지 축게 에지 에지 로리 에지 에지 에지 에지 중지 준다 중지 손어 안돼 안돼, 안돼. 올라만면안돼 올라오면 안돼 올라오면, 올라오면 같 자, 자, 자. 네이클로바 중지 네이클로바 자손 중지 손손 애지야 손. 아 이거 먹어 애지 먹어 애지 거. 자, 이제 수박 타임! 또! 자! 중지 손! 중지 손! 손! 저. 야! 자, 중지! 안돼, 중지 꺼! 애지, 앉아! 애지, 앉아! 애지, 손! 안돼, 이거! 애지 꺼야! 중지, 일로와! 중지, 일로와! 중지! 중지! 중지, 일로와! 애지 앉아. 애지 손. 애지 손. 안돼. 애지 손. 애지 손. 아이고. 자. 중지 손. 애지 손. 아이고 이빨아. 중지 앉아. 중지 손 중지 손 중지 손아이거 이뻐라 일어나 안돼 애지 앉아 애지 손 애지 손 애지 손손 애지 손손 손손손손 손, 손, 손. 자, 나눠먹어 이빨개진거 중지 아아아 아, 아. 자, 에지도에지도 코에다 찍어먹어 찍어먹어, 찍어먹어 아, 아, 예지야,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지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청 맛있게 먹네. 우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웃음> 좋지 너무해. No 확실히 애티가 됐지?